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 스타트업 라운지라고 써져있네. 아, 저렇게? 음... 썬팅이 아.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얼마나 탑, 탑승이 있는지 볼 수가 없네. 어? 썬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이 위쪽으로 가면 은더 응. 위로 가면 윗공대라고 해가지고 응 내가 응, 아까 말했어 들어가면 은 나오고 싶지 않다는 아. 아 여기가 창업재단 건물이가아 어, 그런 거 같아 왜냐면 그쪽은 거의 다 연구원 연구생들이고 음. 뭐 학부생이 아니야 여기는 아직 아래 공대고 우리가 공대 공학관이네 아 뭔지 알겠다 진짜 진짜 뭐였지? 필요에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만 올라가고 근데 저기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야 위쪽으로 음. 가면 아, 학교 안에 비디큐도 있다 아. <웃음> 신기하다 옆에 보이는 잘안 보이겠지만 38동 1층에 기숙사가 있습니다. 배달 시키면 기숙사로 와? 배달 안 되지. 기숙사에도 치킨집이 있다. 아 진짜. 이야 <웃음> 머리 잘 썼네. 코인 노래방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장비가 없었나 모르겠다. 여기 까지만 올라가고 내려갈 <웃음> 어이구, 어이구. 조심. 이 건물에 거야. 아 이거, 이거. 요즘 물에 치킨집이 있다는. <웃음> 여기는 무슨 건물이야? 저확히는 무슨 교육센터 같은 건데. 여기서 자격투기 시험보고 그러죠 어 아, 이거? 이거? 이거? 여기 어디 엔지니어 뭐 아, 이 건물에 있다. 글로벌 공학 교육 센터 이길을 따라서 아래공대위공대가 나뉜다 아위공대까지는위공대는안 가는 거로 어. 다시 내려가는 거로 어 내려가자 하산하자 우측은 위공대 음. 좌측이 아래공대 차온다 국이쪽은 <Chicbout ýoming? s 8> <s rappelle> 아주 낭초지역이다 <웃음> <웃음> 아그런 <그건> 엔지니어링 여기 이거 왜 이렇게 막해? 아까 말한 신양 학습 정보가 음. 있는 건데 공대 거 음. 네, 여기 2층에 큰 인쇄집이 있다 음. 이쪽으로 가면 약대. 응. 음. 의대는 어느 쪽에 있어? 혹시? 의대? 어. 몰라. 몰라? 오케이. 의대는. 달, 아, 다른데 있나? 해와에 있죠. 아, 해와야 아. 의정원 해외에 <웃음> 있는 것 같은데? 약대가 있다길래. 혹시나 있지. 시대랑 수의대는 그 최대 뒤쪽에 있는 음자 지금 보이는 건물들 다 공. 공대다 <웃음> 공대 아니야 여긴 그래도 덜 칙칙해 확실히 덜 칙칙하다고 아 저기, 저기 보다? 어 아니다 아직 여기까지 칙칙하다 <웃음> 중도 인는 데까지 가야지 괜찮아차 온다 <웃음> 내가 다른 학교 공대들 몇번 가봤거든. 다 칙칙하더라고. 아, 여기도 뭐 그렇다고 아이 칙칙하지 않은 건또 아닌데.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기는 약간 신기한 게 학교를 홍보하는 뭐 플래카드라든지 팻말복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. <웃음> 뭐 당연한 건가? 홍보할 필요가 없어. <웃음> 그 점에서 나는 어 <웃음> 저것도 아마 공대일거다 <웃음> 저 공대 같다 이쪽으로쭉 가면은 아까 봤던 중도가 뭐가 나왔어? 나온다. 아, 중도 그러네. <웃음> 대형 강의. 여긴 옛날 건물 같다. 아마 이 뒤에가 약재일 것이다 음 네. 이건 택트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 어, 택트 체크 해봐야 돼 <웃음> 근데 중도 뒤에가 약재 건물이라고 아 오케이 아 그럼 맞겠지 저희가 자연과학대 음 품은 것 같아 어. 멀리 밑 여기도 그 시험 기간에막 사람들 엄청 많겠네 아, 꽉 진짜 꽉 차겠다 네, 대학원생 열람실이 한1석0석 정도 없나? 그런 음. 게 하나가 따로 있고 음. 근데 학부생 열람실은 한 4, 3개 있는데 훨씬 크지? 음. 훨씬 세한네배는큰거 한 같아 <웃음> 한 방이 네개가더두개가더 어. 있으니까 훨씬 크지 대학, 대학교 조성한찍으 거의 최대 규모급인 거 같은데? 이게 다 도서관이라고? 무섭다 은 보통 다 열람실이고 책은 응. 중앙도서관에있음 그니까 러 그럼 다, 이거 다 열람실 응. 앉았다 공부하면 되잖아 와우.